뭐 벗었는데? 마카롱에다 떠오르는 고기 뭔가요? 야 언니 이거 맛있죠? 네, 저 먹어볼 생각 해볼요나 마카롱은 달달하니까 들었을 때 달달한 고기 떠오릅니다 음? <웃음> 진짜 흔다워 <혼나와>, 지금 <웃음> 그 굳이 클래식곡 안쳐야 되는 거죠? 이 정도. 뭐야 이거? <웃음> 아, 너무 톡 쏴아요. <웃음> 뭐가 떠오르네. 뭐가 떠오르냐고 음, 탄산이니까 사이다는 먹었을 때 굉장히 톡 쏘기 때문에 음, 상큼함 약간 현대 현대 떠올는것 같습니다. 되게 재밌는 고기집이 사이다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이거를 치니까 진짜 사이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? 아, 가르보나라네요. 뭐, 뭐, 어쩌라는 건가요? 그냥 먹으면 돼? 제가 또가르보나라의 일가견이 있습니다, 일가견이. 한번 먹어볼게요. 먹고 살기 힘들다. 맛있네. <웃음> 음! <웃음> 어떤 곡에 떠오르지? 느끼한데 좀 그런 느낌의 곡을 쳐야겠죠? 이느끼 이런 거 느끼하고 그 찐득찐득함 알죠? 이제 까르보나라를 피아노로 쳐주세요. <웃음> 까르보나라 하면 그냥 제가 아는 승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같은 곡을 치면 될것 같은데. 오. you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면 돼요?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? 먹방 유튜버 가될게요 음, 아무래도 치킨은 치느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이게 좀 신성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는 곡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w h a 뭐지 이게 뭐예요? 와인입니다. 음어 이거 아무래도 몽블랑 지방의 와인인 것 같은데요? <웃음> 웃어? 뭐 <웃음> 어, 술이야? 술을 먹이고 피앙을 치러 <웃음> 진짜 와인이다 진짜 쓰다. <웃음> 그래도 와인은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마시기도 하고 하니까 로맨틱한 느낌? 분위기 있는 데서 먹으니까 분위기는 그거 치면 어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이 아름다운 거 이미 발매된 곡을 치면 좀 그런가 상관없네 어차피 저작권자 나라 저작권은 안 줘도 <웃음> 저는 연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먹겠습니다. 이마세 맛에 어, 초밥은 이제 생선으로 만든 거니까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이렇게 뭔지 아시죠? 그런 게 떠올라서 뭔가 넓은 그런 바다의 느낌을 살린 곡을 쳐보겠습니다. 음. 진짜 생선은 뭐 치지? 생선